오늘은 에베소 서 인물 강의 첫 번째 시간으로 천사의 아홉 가지 단계에 대해서 하나씩 하나씩 한번 짚어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오늘 말씀 에베소서 2장 1절에서부터 3절 말씀을 중심으로 교만은 불순종으로 이어진다는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에베소서는 고린도 전후서 로마서 다음에 쓰여진 것이 에베소서고요. 그 다음에 에베소서는 그 4차 전도행, 그 그러니까 로마에, 로마에, 로마에 갔을 때, 로마에서 감옥에 갔을 때, 로마로 갔을 때, 그때 쓰여졌던 것입니다. 그래서 쓰여졌던 것이고요. 그 다음에, 쓰여진 아, 어, 바울의 나이는 55세부터 57세 정도, 그니까 2차 로마의 가택연금을 했을 때, 60에서 62년 사이에서 쓰여졌던 것으로 보고요. 아, 바울의 나이는 55세부터 57세로 추측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 어, 에베소서의 구성을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구성은 첫 번째 인사 부분이 있고요. 1절, 1장 1절에서부터 2절 말씀을 인사고요. 하그 다음에 1장 3절에서부터 3장 21절, 3장까지는 교리적인 부분이 나타나 있습니다. 그리고 4장 1절에서부터 6장까지는 실천적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자, 첫 번째 인사에 대해서 얘기가 있었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믿는 자에 대한 축복에 대해서 보면 찬송, 그 다음에 믿는 자들은 구원의 인지심을 받았다는 것을 나타냈고 1장 1절에서부터 15절에서부터 23절은 교회에 의한 기도가 됐고요. 그래서 아그 에베소서가 그러니까 이 교회에 대한 기도에 대한 데이 에베소서는요. 그그 그 몸된 교회에서 초점을 뒀다면 다음 나오는 골로세서는 머리이신 그리스도의 초점을 둔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에 의한 기도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 2장 1절에서 부터 22절까지는 그리스도 안에 유대인과 이방인에 대한 이방인 하나라는 것을 나타내는 곳에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권능이, 권능이 재창조되고요. 모두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라는 것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3장 1절에서 21절까지는 비밀이 게시해서 말씀이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비밀이, 비밀이 사도들과 선지자들에게 알려졌다. 그리고 하나님의 지혜가 교회를 통해서 나타났고 민자들 위해서 기도와 참여가 있었다. 이제 그런 내용은 교리적인 부분이 이렇게 나와 있고요. 그다음에 4장1절서부터 십육절까지는 성령의 선물 통한 연합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 통한 말씀은 성령을 연합으로 위해서는 호소를 하고요. 선물의 본질적인 본질과 목적 그에 대해서 나가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4장 십일절부터 5장2십일절까지는 생활의 개혁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시는데요. 거기서 내용은 영적 광명과 암흑의 삶에 대한. 대조, 항상 여기서 대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변화의 삶에 대한 지체 그러니까, 순결을, 그러니까 그 삶에 대한 순결을 권고하고요. 어리석과 지혜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5장 22절에서부터 6장 9절까지는 가정에 대한 의에 대해서는 얘기하고 있는데 남편과 아내의 관계는 어떻게 되느냐, 자녀와 부모의 관계는 어떻게 되느냐, 종과 상전과의 관계는 어떻게 하는 것이 좋으냐, 그, 그 실천적인 부분이 나타나 있고요. 6장 10절에서부터 20절까지는 그리스도의 그리스도인이 전신갑주를 입어라. 그래서 우리가 대적하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 그런 내용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인물은 두기구와 아홉 단계 천사에 대해서 나타나 있고요. 그 다음 에 핵심은 몸된 교회에 초점을 뒀습니다. 아까 그골로스서는 그리스도 머리이신 그리스도에 초점을 뒀지만 이것은 몸된 교회에서 초점을 뒀습니다. 그래서 성도들이 어떻게 삶을 살아야 되고 어떤 규칙을 지켜야 되는지 거기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규칙에 순정하라. 그래서 아 우리가 교회를 보면 우리가 군대로 표현 하고 있습니다. 군대로 표현하기 때문에 이 군대 조직은 명령 조직이고 규칙 조직이고 그렇기 때문에 무엇을 지켜야 되는지 그에 대한 내용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장소는 로마 감옥에서 썼고요. 그 다음에 기간은 60년도 AD 60년에 썼다는 경우도 있고 62년 사이에 썼다는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이것은 다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요. 그래서 오늘 말씀은 이거 돼 있습니다. 그래서 교리적인 부분 1장 1절에서부터 3장 2 0절 마지막 장까지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다음 시간에 실천적인 부분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에베소서의 비밀. 에베소서 에베소서는 바울이 누구에서 누구에게 어디서 썼냐에 대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자. 어, 에베소서 1장 1절에서 2절을 보면 여기서 보면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 된 바울은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에게 편지하느니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럼 어디서 썼느냐에 대한 내용이 나오는 것을 보면 에베소 3장 1절에 보면 여기 이렇게 나옵니다. 1절에 보면 이방인을 위하여 갇힌 바된나 바울은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또 4장 1절에 보면 주안에서 갇힌 바, 갇힌 내가 이렇게 되어 있고요. 6장 20절에는 내가 쇠사슬의 메인 사신이 된 것은 이렇게 된 것으로 봤을 때이 로마 감옥에서였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삼자 전도 여행 전초 기지 에베소라고 제가 제목을 썼는데요. 자, 십팔 장 십팔 석도 2 0 절만을 보면 브리스라 아굴라 와 함께 그 갱그리아에서 갱그리아로 가죠. 갱그리아 가서 그 어, 매매에서 그 루마서를 그 갖다 보내고요. 그다음에, 어, 그 다음에. 19절에 보면 에베소서 와서 그들을 거기에 머물게 하고 자기는 회당에 들어가 유대인과 변론하니 그 다음에 여러 사람이 오래 있기를 청와대 허락하지 않냐고 에베소서 갔지만 어 가지 않고 에베소서 들어가지 않고 다른 데로 가죠. 그러면서 나온 게 뭐냐면 19장 1절에서 보면 이렇게 돼 있습니다. 에베소서서 어떤 제자들을 만나 성령을 받았냐 이르되 성령이 계신다 듣지 못하였노라. 그 다음에 바울가 그러니까 그 세례를 대해서 너희가 성령 세례에 대해서 아냐고 물어봤더니 걔네들은 난 요한의 세례밖에 모른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요한이 회계의 세계를 베풀며 그 다음에 얘기한 말씀이 뭐였냐면 내 뒤에 오신 일을 미자가 했으니 그게 바로 예수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한테 성령 세례를 주셨다라고 얘기하면서 그들에게 그, 그 예수님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6장 12절에서 보면, 6장 12절에서 보면 아, 여기서 보면 어떻게 되냐면, 8절에 보면 바울이 회당에 들어가 석달 동안 강론을 한다고 얘기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10절에 보면 두해 동안 아시아에 사는, 아, 저, 사는 자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보면 2년 3개월밖에 되질 않는데, 사도행전 20장 31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일깨워 내가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던 것을 기억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마 3년 동안 에베소에서 머물렀던 것으로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사도행전 19장, 저 19장을 보면 자 19절에서 보면 이제 그 어떻게 그 에베소에서 무슨 일이 있었냐에 느 대한 내용이 나오는데 여기서 보면 두 가지 일이 생깁니다. 그 마술을 행하던 사람들이 그 아우리 그 기적을 일으키고 막 이런 걸 보고 손수건을 갖고 와서 보면 갖고 와서 가다 보면 막 사람들이 낫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아이 사람이 진짜구나 생각하면서 마술 책을 전부 다그 불태워 버리죠. 그 책값이 은 5만이라고 하면 어마어마한 금액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24절에 보면 데메드리오라는 사람인데 그사람이 이제 그아데미상을 갖은 은 조각하는 사람이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돈을, 돈을, 그 사람이 돈을 많이 벌었는데, 그로 인해서 돈을 벌었는데요. 그, 그러니까 이 아데미라고, 이 그림에서 나온 것처럼 아데미 상을 은으로 만들었던 조각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26절에 보면, 수많은 사람을 권유하여 말하되, 사람의 손을 만든 것은 신이 아니다. 그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뭐라고 했냐면, 사람으로 손을 만든 건 신이 아니다. 그럼 어떻게 되는 겁니다? 신은 우리가 볼수 없는 것이다. 그러면서 하나님에 대해서 증거를 한 거죠. 그러니까, 이제 뭐냐면, 이데메드리오가 이러다 보니까 자기 영업에 지장이 많이 처리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 사람들이 뭐라고요? 선동을 일으키죠. 그래서, 28절을 보면, 분이 가득하여 외쳐 이르되, 크다, 에베소 사람의 아데미신이요라고 이렇게 저 선동을 하죠. 그러면서 아데미신이 좋다는 것을 해야지만 자기가 영업을 할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아데미신을 갖다 막그 부르지면서 선동을 하죠. 그러면서 이제 거기 보면, 자, 19장 24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온 시내가 일어나요. 바울과 같이 다니는 마게도 사람은 가이오와 아리스타고를 붙들어 일제의 영극장으로 달려 들어가는지라. 그러니까 뭐냐면 이 사람들이 끌고, 극장을 끌고 들어간 거야. 그래갖고 두개 패려고. 그때 이제 바울이 들어가려고 했더니 제자들이 말리고요. 그다음에 그 다음에 거기서 그 선동을 일으키니까 서교장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야, 이 사람들이 뭐가 문제가 있었느냐. 뭐가 잘못한 게 있느냐고 물어보죠. 그런 사람이 없다라고 보는 거죠. 그러니까, 뭐냐면, 이 사람이 선, 그, 신전 물건을 도둑질한 것도 아니고, 여신을 비방하지도 않았는데, 왜이 사람들 붙잡아서 이렇게 하느냐. 만약 이게 문제가 있다면, 정식으로 재판을 회구해라. 그러면 재판하면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얘기하니까, 대면대로가 더 이상 할 말이 없는 거죠. 그래서 이건 너희가 불법 집회니까, 자, 전부 다 흩어져! 라고 했던 겁니다. 자, 이게 이제 그에베소서에서 나왔던 그런 사건들이죠. 그럼에베소가 여기서부터 이제 어떻게 되어 있느냐. 그, 그러니까 얼마큼 성장을 했느냐, 안 했느냐. 그것은 또디모드 전서 1장을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자, 3절이 보면 내가 마게도니라갈때 너를 권해 에베소서에 머물라 한 것은 어떤 사람들이 다른 경우을 가르치지 말며 신화와 족보 끝없이 몰두하지 말게 하라고 얘기한 겁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예요? 그, 그 남겨둔 이유는 다른 교를 가르친 사람이 있으니까 이거 잘못하다가 다툼이 생길 거야. 그러니까 끝없이 족보 얘기하고 그 다음에 뭐할래 얘기하고 이런 거 얘기하지 못하게 네가 그것을 막으라. 이렇게 얘기한 걸 갖고 있으니까 어떤 에베소서의 어떤 문제점들이 있지만 그 문제점도 조금 조금씩 개선하고 발전한 것으로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그 에베소서 그, 그 요한계시록에 보시면 이렇게 나옵니다. 에베소 교회의 사제에게 편지하라. 일곱 뼈를 붙잡고 일곱 금초 때 사이를 거니는 이가 이리스되 하나님이 이리스되 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죠 렇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내 행위를 알고 악한 자들 용납하지 않은 것과 자칭 사도를 하되 그의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그러니까 너희가 거짓 사도를 골라내고 그 다음에 뭐 악한 자들 용납하지 않고 이런 거참잘 했다고 얘기합니다 내가 참고 견디고 안 오라. 그렇게 한 것을 알았다. 그렇지만, 4절에 대해서 내 뭐라 하냐면, 너희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라면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진 것을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져라. 그리고 회개하지 않으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첫째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뭐야? 너희가 이렇게 맨 처음에는 칭찬을 해주고 난 다음에, 너희가 이런 거참 잘했어. 하지만, 중요한 게 뭐냐 처음 사랑을 버렸다 잊어먹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하느님을 사랑하는 그런 뜨거운 열정들이 없었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렇게 이기하면서는 얘기가 뭐냐면 마태복음 7장 21절에 보면 주여 주여하는 자마다 다 천국 들어갈 것이 아니야 뭐 어떻게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야 들어갈 수 있어 라고 이오자의그 이 내용에 맞게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다음 그러니까 6절에 보면 봐요 내가 니골로당의 행위를 미워하는 거다 내가 귀임은자는 성령의 교회들에게하시는 말씀을 들었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느님 낙원에는 생명나무를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고 얘기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 얘기를 하는 거죠. 자 그러면 에베소서에서 디모데전서까지 할때 보냐면 여기서 보면 60년에 썼다고 하고요. 저 디모데전서는 마게도니아서 에 62년 정도 썼다 그러면 2년 정도가 시간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아까 디모데가 거기 가서 그 했을 때 그 디모데가 에베소에 갔을 때 2년 동안 그 사이에 2년이 지났고요. 그다음에 요한이 계시록 쓸 때가 80년대에서 90년대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이 차이가 뭐냐면 20년에서 30년의 차이가 생겼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그 20년 30년 지나고 나니까 너희가 첫사랑 잊어 먹었다고 얘기를 하는 거죠. 자, 그 그러고 보시면 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왜썼냐 이것을 왜 썼냐 한번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자 조상의 관습을 배척한 일이 없는 바울. 이제 그 로마에 들어가서, 뭐냐면 이것이 이제 그 군대, 군인이 지키면서 이렇게 그 연금, 가택연금이 되 있잖아요. 근데 그, 그, 뭐죠, 그 유대인들에서 높은 사람들이 찾아오는 거죠. 그래서 조상들에게 관습을, 그래서 이제 얘기를 한 거죠. 그러니까 바울이 뭐냐면 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조상들을 배척한 일이 하나도 없다. 근데 그, 그런데 너희들 때문에 내가 죄수가 됐다.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뭐냐면 노마인들이 나를 죽일 제목이 없어서 석방을 했는데 너희들이 나한테 반대했기 때문에 내가 여기에 이렇게 정말 이 감옥수에 갚혀져 있는 거야. 그러니까 나는 말이야. 이게 세상에의 매운 이유도 뭐냐면 너희들 때문이고 난 조상의 관섭을 갖다 배칙한 일도 없고 그조상을 갖다 그 잘못하게 얘기한 적도 없는 사람이야. 라고 얘기합니다. 그들이 이르되 내게 대하여 좋지 못한 것을 전하거든. 이야기한 열도 없다 라고 그의 분명히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요 하고 있습니다 자자 백성이 말려 우둔에 들어도 깨달 못하고 못한 이유가 그슨 이유라고 볼수 있습니다 자사 4등의 28장 22절에서 보면 이렇게 되있습니다 너희 사상이 어떠한 것을 듣고자 하니 이 파에 대해서는 어디서든지 반대를 받는 줄 알기 때문이다. 그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그런 얘기죠. 너희가 가는 그 니가 전하는 그 복음을 들은 사람들은 니파라 그러니까 그, 그걸 그 믿는 사람 바울파라고 얘기하는 거죠. 이 파에 대해서는 어디든지 반대하는 사람이 많더라. 그러니까 왜냐하면 할례파 그러니까 율법을 지켜야 된다고 하는 유대인들과 그 다음에 할례를 지키지 않고 할례 안해도 되니까 뭐, 믿음이 우리의 구원을 얻는다 라는 것을 얘기한 그것이 잘못됐다 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 그런 그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렇게 얘기하죠. 그러니까 이제 그러면서 그 내용을 아 그것이 뭐가 옳은 건지 한번 너희도 와서 들어라. 그래갖고 그 사람들이 날씨를 정해갖고 와서 얘기를 듣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무슨 25절에 뭐냐면 선지자 이사회가 하신 말씀을 들어서 예를 들고 얘기하는 겁니다. 너희가 들, 듣기는 들어도 도무지 깨닫지 못하며 보기는 봐도 도무지 알지 못하노다 무슨 얘기예요. 눈과 귀가 막히니까 어떤 얘기를 들어도 어떤 말을 해도 듣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뭐냐면 미국 대선을 보면, 그, MBC, 그 다음에 워싱턴 포스트지, 그 다음에 CNN 같은 경에서 하는 얘기, 그런 얘기만 듣다 보니까, 그, 지금 그 부정 선거를 했다는 그런 내용들, 그런 얘기를 많이 한, 한 면도 불구하고, 그 얘기가 들리지 않는 거나 똑같은 얘기죠.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죠. 지금, 어, 그 민경욱 그전 국회의원이 지금 부정 선거 있다, 사위로 부정 선거 있다라고 했지만도 불구하고, 그것이 먹히지 않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메스컴에서 그런 선거가 없다. 그다음에 그 다음에, 그, 국민의 힘인가요? 국민의 힘인가? 그, 거기 당에서도, 야당 의원도 부정 선거 없다. 그렇게 얘기하니까, 정말 이것이 진짜임에도 불구하고, 부정 선거 아닌 것처럼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깨어, 기, 기도하는 그 목사님들을 보면, 부정 선거라고 얘기하면서도 불구하고, 다른 사람들이 이것을 믿지 않고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도무지 깨닫지 못하며, 보기는 보아도 도무지 알지 못하는 도다. 이것은 정말 깨어있지 않은, 깨고있지 않은 사람들, 그것을 보지 않으면 이건 들을 수가 없다라고 보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분별할 수 있다는 것은 뭐냐면, 어떻게 해요? 신앙이 성숙한 사람들만볼수 있다라고 볼 수가 있죠. 자, 27절에 보면, 이 백성들의 마음이 우둔해져서 라고 되어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답이 뭐냐? 듣지 못하는 이유는 우둔해서 그렇다고 라 얘기하고 있습니다. 28절에 보면, 구원이 이방인을 보내준 자라. 그렇기 때문에 구원이 이방인한테 들어갔다라고 얘기하고 를 있습니다. 자, 개혁개정에서는 29절이 없는데, 여기 그, 그 여기 어디입니까? 그저 이 킹제임스 버전, 킹제임스 버전에서는 2 9절이 나와 있습니다. 그 내용이 뭐냐면 그가 이 말을 마치니 유대인들이 자리를 뜨더라. 그리고 그들 사이에 상당한 책문이 있더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없을 수가 없단 얘기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깨어 있으면 그것이 볼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30절에 보면 바울이 자기에게 오는 사람은 다영접하고 하나님 나를 전파하며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이 내용입니다. 이것이 얼마큼 담대하느냐 그것은 우리가 스스로 내가 담대하느냐, 내가 어떤 환경에 왔을 때도 담대할 수 있느냐, 그걸 바라볼 수 있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자 제목은 창세 전부터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에베소서 1장 3절에서 7절 말씀을 보이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어떻게 되어 있어요? 창세 전서부터 벌써 그리스도가 우리를 택하셨다고배웠습니다 그래서 흠없이 살게 하시려고 예수 그도께서 리스뭐요 자기의 아들이 되게 만들어셨다 우리를 선택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사야 41장 3절 말씀을 보면 지멍에 불렀나니 넌 내것이라는 그 말씀처럼 예수 그도께서 리스 자기의 아들이 되기 위해서 계획을 벌써 하셨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7절에 보면 그의 은혜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말매야마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니라. 그래서 이 아들들에게 죄사함을 주셨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에베소서 1장 8절을 보면 그게 되어 있습니다. 그가 모든 지혜와 총면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셔서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십니다. 그래서 그1 1절을 보면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명하여 불러가고 선택해서 그 계획에 따라서 우리는 어떻게 요 지어져가고 돌아서 갖고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저는 어그 나이 5 0 살까지요. 뭐 이렇게 뭐 얘기지만 제가 2 0 0 4 년까지는 사실 불교를 믿었습니다. 불교를 믿고 했는데 이게 그 순간이 지나면 지나가면서 뭐가 되냐면 제가 하는 님을 믿고 은혜 받고 성령 받고 제가 목사까지 됐다는 얘기예요. 그건 뭐예요? 그것은 뭐예요? 지명하여 불렀논 넌내 것이다. 그러면서 11절에 보면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외의 계획을 따라 저는 그 안에 계획에 들어가 있다는 얘이죠결국 제가 나중에 어떻게까지 가는지 그는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정말 열심히 하느님을 믿고 의지하고 하느님 말씀에 순종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저는 믿음의 고백을 진짜로 하고 있습니다. 자 13절에 보면 구원의 복음을 듣고 성령의 인침을 받았으니 14절에 그의 영광을 찬성하게 하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우리 는 여기서 이것을 깨달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나는 어신앙이 뭐 나냐 그러면서 술 먹고 음란한 짓 하고 정말 뭐 여러가지 이런 짓을 하는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그런데 무엇이냐 가장 중요해서 무엇을 믿고 어떻게 사느냐가 중요한 것이라는 얘기죠 예배서 말씀처럼 뭐예요 그의 뜻대로 결정대로 하시는 일에 이에 계획에 따라서 만약 내가 선택해서 내가 예수님의 자녀가 됐다면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면 그의 영광을 찬성하기 위해서 내가 어떤 것을 해야 되느냐 내가 어떤 행동을 해야 되느냐 가장 가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왜 사람들은 세상과 타협하고 유혹에 빠지는가 그래서 그것은 다른 것 같습니다. 이 세상의 권세 잡은 자들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제목은 교회의 머리이신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15절의 말씀을 보면 주 예수 안에서 너희 믿음과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을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너의 마음의 눈이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기업의 영광이 무엇이며 그의 능력과 크심이 어떠한 것인지 너희로 알게 하기를 구하노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이런 말씀은 뭐냐면 예수님께서의 그 능력이 무엇이냐. 예수님 능력은 정말 무궁무진하십니다.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시고 그 다음에 통치 권세, 능력, 주권과 이상이 뿐만 아니라 오는 세상을 건는 모든 이름에 뛰어나게 하시고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여기서 보면 중요한 건 교회는 그 그의 몸이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이유의 충만함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여기서 보면 다른 게 없습니다. 뭐라고 얘기했냐면 아까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21절 말씀을 보면 모든 통치, 권세, 능력, 주권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이게 천사들의 그 내용 중에 천사들의 그 계급 중에 보면 주관자, 권세자, 능력, 정사 이 내용이 바로 이런 내용들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잘못돼서 어떻게 하면 사탄으로 바뀌어져간다는 얘기죠. 이것이 잘못되어서 보여주는 것들이 너무나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보겠습니다. 자 스가르 3장 1절에서 5절 말씀을 보면 대제사장 여호수아는 여호와의 천사 앞에서 섰고 사탄은 그의 오른쪽에 서서 그를 대적하는 것을 여호께서 내게 보이시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여호수아가왜 이렇게 여기 섰을까요? 자 보시면 사탄아 내가 너를 착몽한다 그러면서 여호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무슨 얘기가 이는 불에서 꺼낸 그슬린 나무같다고 말씀하십니다 여호수아가 더러운 옷을 입고 천사 앞에 서 있는지라 자 근데 그럼 여기서 역사적으로 왜 이렇게 여호수아가 이렇게 그 사탄 앞에서 이렇게 그 있는지 더러운 옷을 입은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보면 어, 다른 거 없습니다 자 보면 에스라 10장 18절을 보면 제사장 무리 중에 이방인을 아내로 맞이한 자는. 예수와 자손종 요스닥의 아들, 그의 형제, 마하세아와 엘리아의 살과 아립, 아립과 그달라라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9절에 보면 그들이 아내를 모두 보내기로 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그 바벨론에서 자기 아내하고 같은 끌려갔습니다만 불구하고 여기 이제 그 에루살렘으로 와서 그 성벽을 짓기 위해서 성전을 짓기 위해서 왔는데 혼자 있기 외롭고 그러니까 어떻게 이방여인들과 다 아내를 맞이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요 제사장들은 그렇게 하면 안됐는데도 불구하고 제사장이 나쁜 짓을 한 거예요. 그런데 뭐냐면 여기서 그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사탄 앞에서 꼼짝 못하고 이렇게 그 잘못한 것처럼 해서 보여주고 있는 거죠. 옷도 더럽고요. 그 내용을 보여준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게여기서 나타납니다. 자, 여호와께서 하나님께서 뭐냐면 더러운 옷을 벗기라고만 말씀하고 계십니다. 야단도 치지 않습니다. 내가 내 죄악을 제거하여 버렸으니 내게 아름다운 옷을 입히리라 하시기로.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내가 네 죄를 다사해 줬으니까 옷을 아름다운 옷을 바꿔 입어라 라고 하시는 거예요. 자, 이런 내용들이거든요. 자 뭐냐면 예수님이 깨끗한 옷으로 바꿔 주시면서 정말 이렇게 멋진 옷으로 바꿔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5절에 하시는 말씀이 내가 말하되 정결한 관을 그의 머리에 씌우, 씌우소서. 하메 곧 정결한 관을 그 머리에 씌우며 옷을 입히고 여호와의 찬사는 곁에 섰더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무슨 얘기 정결한 관이라 그러는데 우리가 관이라 그러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스가의 3장 6절에 보면 7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호라의 말씀에 내가 내 도를 향하며 내 기례를 지키면 내가 내 집을 다스릴것이요내 뜻을 지킬 것이며 내가 또 너를 너로 여기 솟는 자들 가운데서 왕래하게 하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이 말씀은 뭘까요? 내, 마가, 내 말을 들으면, 내도를 행하면, 내규례를 지키면 내가 너희 뭐예요? 내 지키면 너로 나를 다스리게 해주겠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지키면 내 집을 다스릴 것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집이거든요. 자 그러면서 8전에 뭐가 되어 있습니까? 이들은 예표의 사람이라 내가 내 종을 싸글라게 하리라고 되어 있습니다. 싸글라게 했다는 것은 자 이사야 11장 1절에서 보면 이세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이세가 누굽니까? 다윗의 아버지죠. 그 아이, 다윗의 아버지에서 어떻게 다윗이 나왔다고 얘기합니다. 자, 그날에 이세의 뿌리에서 한 싹이 나서 만민이 기치로 설 것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세의 뿌리가 어디요 이세의 뿌리는 결국은 아담 그 위에는 뭐냐면 하나님이 계시다는 얘기요 여호와 계시다는 얘기요 일절에도 마찬가지, 그 뿔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뿔이라는 게 결국은 하나님을 표현하는 거죠. 그거 어떻게 됐어요? 내가 내종 네 싹을 나게 하리라. 다른 얘기가 아니라 예수님을 보내겠다고 말씀하시고 계시는 겁니다. 자, 구절에 보면, 내가 너여호서 앞에 세운 돌을 보라. 한 돌에 일곱이라. 눈이 있으니라. 내가 거기에 새길 것을 새기며 이 땅의 죄악을 하루에 제거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보면 이 눈에, 이 돌에 일곱 개의 눈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게또 뭐냐면 게시록에 보면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5장 6절에 보면 내가 또 보니 보좌와 내 생물과 장론들 사이에 한 어린 양이 서있는데 이 어린 양은 예수구스도 얘기합니다. 일찍이 죽음을 당한 것 같더라. 그에게 일곱 뿔과 일곱 눈이 있으니 이 눈들은 온 땅에 보내시야받은 하느님의 일곱 양이라. 일곱 양이 뭘까요? 성령이란 말씀입니다. 자 보시면 이사야 11장 1절과 2절을 보면 이새의 줄겨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오. 한 가지가 났다 그랬죠. 그 위에 여호와의 영, 곧 지혜와 총명과 모략과 재능과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시라. 그러니까 결국은 어떤 내용을 보신 겁니까? 이런 내용이에요한 돌에 그한 돌에 일곱 개의 모든 것이 들어있다. 성령이 들어있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망군이 여호가 말하오나 그날에 너희가 각각 포도나무와 무화과나무 아래에서 서로 초대하리라 하셨느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무화 포도나무와 무화과나무는 결국은 어떤 걸 얘기하느냐 평화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요한복음에 보면 40절에 보면 무화과나무 아래에 있을 때 내가 보았노라 그 다음에 나 다니엘이 대답하되 라피오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시로라고 이스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평화라고 할때 얘기하는 것이 바로 이런 내용입니다. 여기 또 있습니다. 11개상 에 보면 4장에 보면 솔로몬이 사는 동안에 포도나무 아래와 무화과나무 아래에서 평안히 살았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건 평안히 살았을 때를 갖다 이렇게 얘기했지만 또또하는 것은 뭐냐면 이사야 34장 4절에 보면 자, 하늘의 만상이 사라지고 하늘들이 두루마리 같이 말리되 그 만상의 쇠자나이 포도나무와 잎이 마른 것 같고 무화나무 잎이 마른 것과 같은 이라고 되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르다는 거 있죠. 무화과나무 잎이 말라고 갖고 없애버리라고 태워버리라고 말씀하셨죠. 그것이 뭐냐면 이 무화과나무나 포도나무가 자꾸 이렇게 안 좋은 상황으로 갈 때는 평화가 깨신다고 위험, 위험 혼란이 올 거라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자스가랴 6장 9절, 8절, 10절, 11절을 보면 은과 금을 받아 멸관을 만들어 여호사닥의 아들 대사장 여호수아의 머리에 씌우고 자 여호사닥의 아까 뭐예요? 여호사닥은 뭐예요? 그 여호수아 제사장 여호수아의 아버지가 여호사닥이죠. 자 그러면서 말씀하시는 게 뭐냐면 보라 싹이라 이름하는 사람이 자기 구에서도아나서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리라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고 건축하고 다스릴 것이요 제사장이 자기 자리에 있느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은가금을 받다 멸관을 만들어 여호수의 아들 제사장, 여호수의 머리에 씌웠다고 얘기하는 것은 이겁니다. 자, 멸관이라는 것은 왕관을 얘기하는데 왕과 결국 왕을 얘기하는데요. 자, 요 다음에 대제사장은 나중에 보고요. 자, 그러면 다음 보겠습니다. 자, 여기서 보면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고 다스릴 것이요 제사장이 자기 자리에 있으리니 이둘 사이에 평화와 의논이 있으리라 하셨다고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전을 건축하고 다스리고 제사장할 것이다. 그런 건 보여요. 왕이 다스리고 제사장이 있을 것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여기 이둘 사이, 이둘 사이가 왕과 제사장의 사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하는 얘기가 둘 사이가 평화와 은원이 있으리라 하셨다 하고 그다음에 먼데 사람들이 와서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리라. 과거에는 유대인들이 그수르밥에그 에스라 등이 와갖고 그, 그 전을 건축했죠. 그런데 뭐예요? 이제는 먼데 사람들이 와서 이방인들이 와서 여호한을 건축하겠다 그렇게 바뀔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보면 그러나 너희는 택가은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냐 그게 이둘 사이에 나왔던 뭐요 다스리고 제사장 그것이 왕같은 제사장이라는 말씀을 간접적으로 우리 자신한테 그렇게 그런 사람이라고 우리한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자 여기서 보면 아까 말씀하셨듯이 만물이 그의 발아래 복종해 하시고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에서 만물을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이에 충만함이라고 말씀하고 습니다 여자의 머리는 누구죠? 남자입니다. 그러면 그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고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이 되시는데 중요한 것이 뭐냐면 남자, 여자가 결국은 이것이 교회가 될수 있는 겁니다. 교회의 머리는 뭐가 돼요? 교회의 머리는 그리스도라는 얘기입니다. 그것을 잘 염두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에베소 2장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2장에 보면 너희는 이 세상 풍절을 따르고 공중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짐승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자, 공중 권세를 잡았다고 얘기하는 것은 뭘 얘기합니까? 다른 거 아니라 사탄이 됐다.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했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에베소 6장 12절에 보면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유고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고 얘기 했습니다 아까 통치자 그 다음에 권세자, 주관자, 주, 주관자는 도맹니언이라고 얘기했죠. 영어로요. 자, 그런 것들과 싸우는 거라고 얘기합니다. 우리의 육체 욕심에 따라 지내, 지내, 지냈기 때문에 우리는 어때요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 우리는, 우리는 죄 많은 자녀였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렇지만 하느님이그 사랑을 하셔갖고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다. 뭐야, 우리가 죄 많은 사람과, 죄 많은, 죄가 무지하게 많았지만도 불구하고 여호와께서 십자가에서 그 피흘림으로 돌아가신 분이나해서 어떻게요? 다시 살리셨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신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그 다음에 에스겔 28장 한번 돌아가 보겠습니다. 에스겔 28장에 보면 자 여기 보면 제목을 제가 이렇게 써요. 내가 아름다움으로 마음이 교만해진 누시포 그랬던 글이 되어 있습니다. 아름다워서 교만해졌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게 에스겔에서 뭐라고 나뉘요 두루왕을 위하여 슬픈 노래를 지어 그에게 이르기 완전한 도장이었고 제가 아름다웠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두루가 뭐죠 두루가 두루는 뭐냐면 이세벨의 고향이 두루였죠. 그런데 뭐예요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두루왕에 대한 애가를 지어서 그에게 전해라 그리고 나는 완전한 것의 모델이 되었다 완전한 것의 모델이 되었다 그래서 많은 지위와 아름다움을 많은 가졌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3절에 보면 뭐냐면 내가 에덴 동산에서, 에덴 동산에서 있을 때, 온갖 값진 보석과 황금으로 시장하였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죠? 그런데, 그러면서 뭐냐면, 너를 만들던 날, 너를 위하여, 너를 위하여 소고와 비파를 준비했다. 그 그러니까 악기를 준비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소고와 비파는 뭐예요? 슬압 천사입니다. 슬압 천사. 이게 찬양 천사거든요. 찬양 천사인데 또 십자제 보면 또 이렇게 나옵니다. 너는 기름 부음을 받고 지키는 구름이며, 그러니까 여기서 보면 구룹 천사가 또 나타나죠. 이건구룹 천사를 얘기하는 거군요. 그러면 내가 하나님의 성산에 있어서 돌들 사이에 왕래하는도더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15절에 보면 내 모든 길을 완전하더니 마침내 불의가 드러났도다. 무슨 얘기예요? 네가 하나님 말씀을 잘 듣더니 이제 네가 본생이 드러나서 네가 성질 네가 불의를부리를 불의를 갖다 잘못한 것을 드러내고 있다라고 합니다. 내가 무역이 많음으로 강포가 가득하며 범죄해 뒀다. 내가 네가 여러 사람을 만나고 교육을 함으로 인해서 네가 폭력을 배웠고 죄짓기를 시작했다라고 얘기합니다. 자 여기서 이걸잘 보시면 어떤 것이도 부수가 있습니까 무역이 많으보 우리가 돈이 많으면 어떻게요? 나쁜 것을 많이 알게 됐다라는 것을 여기서 간접적으로 우리가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자 산에서 쫓아냈고 그래서 멸하였다고 라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내가 노로해서 산을 쫓아내 버리고 그 분란한 보석들 사이에서 가지 못하게 너를 막아 버렸다라고 얘기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내가 아름다움으로 마음에 교만하였으며, 내가 영화로오며내 지혜를 더럽혔으며, 내가 너를 땅에 던져 왕들 앞에서 두어 그들의 구렁거리가 되었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이 말씀은 네가 아름다웠다. 사람이요 우리가 어, 어떻게 보면 음, 좀 외모가 좀좀 좀 부족한 사람들 보면. 겸손하고 그 겸손한 걸 대신해서 사람들한테 배려하고 이럴 수 있지만 내가 외모가 특출나고 아름답고 이쁘면 어떻게 해요? 마음이 교만해진다고 그러죠. 그래서 가끔 우리가 그뭐 아이돌이나 배우들이 갑질했다는 얘기가 바로 여기서 나오는 겁니다. 우리가 얼굴이 아름답고 마음이 따뜻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만은 우리가 마음이 아름다움으로 많은 걸 가졌으므로 마음이 교만해졌다고 얘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뭐예요? 네가 과거에는 왕들 앞에서 네가 잘난 척할수 있었지만 구경거리를 네가 구경거리가 되게 만들 만들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겁니다. 외모가 특출나지만 네가 아무리 특출나다 하더라도 그것을 네가 잘못 쓰면 하나님이 가만두지 않고 너를 구경거리 만들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죄악이 많고 무욕이 불의함으로 내 모든 성소를 더럽혔으며 내가 내 가운데서 불을 내어 너를 보고 있는 모든 자 앞에서 제거되게 만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무슨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를 아름다움과 지혜가 교만했기 때문에 땅을 던져 버렸고 그렇게 했다고 말씀하시죠 그러면 사실 얘가 내가 죄로 인하으내성서를 더럽혔다고 말씀하십니다 네 성서를 더럽혔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네 가운데서 불을 질러 너희 구경하던 사람들을 모두죄 때문에 전부 다 만들어 버리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무선 말씀 하시는 거예요 자 그럼 우리가 아까 얘기했던 슬압천사 구릅천사가 나왔죠 아까 뭐예요 소고와 그 북을만 소고와 그소저 비파를만 저 준비했다고 말씀하고 계시죠. 이 이런 찬양 천사, 그 경호 천사, 보좌 천사, 슬압 그룹 천사, 보좌 천사 이걸 뭐냐면 아 우리는 보면 이렇게 그 단계를 천사들 단계를 아홉 단계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상품, 중품, 하품은 나눌 수 있는데, 자, 여기 상품에는 뭐냐면, 슬압 천사는 세라핌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아까 얘기했던 찬양 천사라고 했죠. 여기 보면 이사의 6장 2절에 보면, 슬압들이 모시고 섰는데, 각기 여섯 날개가 있어, 그 둘로는 자기 얼굴을 가렸고, 그 둘로는 자기 발을 가렸고, 둘로는 날미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얼굴 가렸고, 날고, 발을 가렸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룹이 여섯 개, 그러니까 이것은 뭐냐면 그 날개가 여섯 개였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느님의 보좌를 지키는 찬양 천사 였다 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나오는 게 뭐냐면 경호천사 입니다. 그룹 천사. 아게뭐예요 에덴 동산을 지켰던 것이 그룹 이라고 얘기하고 나왔죠. 그게 뭐냐면 경호천사 입니까 에덴 동산을 경호하는 경호천사 였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지품천사 캐러빈 이라고 얘기하는데 그러면 우리가 그럼 과연 루시퍼는 찬양 천사였을까? 그룹 천사였을까? 그걸 우리가 한번 볼수 있는데 그것은 어, 사람들마다 그 보는 관점이 다르기 때문에 그것이 슬압천사일 수도 있고 그룹천사에 있었다고 얘기합니다. 보통 통상적으로는 그룹천사 아까 이 기본적인 이 내용들, 여기서 나오는 이 내용들 때문에 그룹천사라고 얘기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너는 기름 부음을 받고 지키는 그룹임이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그룹천사라고 되어 있는데 또 13절에 보면 아까 얘기했듯이 소파와 비, 소고와 비파를 준비했다고 되어 있죠. 그래서 천 슬압천사가 아니었을까라고 우리가 추측을 하는데 중요한 건, 그것이 중요한 건 아니라, 결국은 우리가 부순정으로 인해서 천사들이 뭐가 됐어요? 사탄이 됐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이 이, 슬압 천사지, 그룹 천사들이 힘을 합쳐서, 아까 얘기했듯이 이 밑에 있는 천사들과 힘을 합쳐서 반역을 했는데, 3분의 1의 천사들의 3분의 1이 반역을 했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그 다음에 그사람 지식을 담당하고, 경호천사지만 지식을 담당했고요. 보좌천사는 이동천사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옥좌천사라고 얘기하고요 그런데 하느님의 이동을 담당했다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에스겔 1장을 보면 내가 그 생물 보니 그 생물 곁에 있는 땅 위에는 바퀴가 있는데 그내 그 얼굴을 따라 하나씩 있고 이 바퀴가 있기 때문에 그 하느님이 움직일 때 이동천사라고 얘기한다고 합니다 자 그러면 그 다음에 나오는 주관자 중품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여기는 뭐냐면 칠이자도메니언 이라고 얘기하거든요 근데 도메니언뭐 보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권세자, 그다음 능력, 권세, 파워, 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보면 이 중품을 보면 주관자, 저이 치리자라고 얘기하는데, 여기 지배천사라고 얘기합니다. 그 천사들을 관리하는 천사인데, 에베소서 1장을 보면 뭐예요? 모든 정, 정, 정, 정사와 권세와 능력과 주관, 주관자, 와 주관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니까 러이 주관자들이 바로 이걸 얘기합니다. 에베소서 6장에도 마찬가지 주관자들이 나옵니다. 이 도메니언이 요번에 한번 사고를 한번 쳤죠. 그 내용이 바로 이런 겁니다. 자, 아, 이, 이런 거가 있습니다. 그 제표기가 자그 미디어 워치에 보면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미 전자 개표기 도메니언이 소프트웨어 제작자 대표가 바이든 인수원에 소속 조, 소속이었고 조지 솔로스까지도 연결되었다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를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제목이 뭐요? 예 개포기에서 그그 원인은 그, 그 주관자죠. 주관자 거기 보면 도메니언이라고 썼습니다. 그러니까 도메니언이 결국은 좋은 데 쓰지 않고 나쁜 데쓸수 있었다. 그러니까 제, 저, 그, 그 개표를 조작했다라고 얘기 나오니까 결국은 천사들이 교만해져서 사탄이 된 거나 마찬가지라고볼수 있습니다. 있습니다. 자도메니의 소프트웨어를 만드는 스마티매트의 대표이자 이사인 피터 레펜저가 바로 누구예요? 조 바이든의 인수위원회 소속이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면 자 아까 얘기했듯이 주관자가 나왔죠. 주관자를 보면 여기는 기적를 담당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니까 보면. 자, 그래서 뭐냐면 이 사람들은 아, 권세, 권세고 아, 잠깐, 요거 하나 빠뜨렸는데 잠깐, 요거 한번 먼저 돌아가겠습니다. 자, 여기서 보면, 이 주관, 그 권세자, 권능인 사람이 전투를 담당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1장에서 보면, 2절, 21절 보면, 능력이라는 게 나옵니다. 이 권세자, 이게 능력이 없고요. 자, 여기서 보면, 여기서 보면 권세자가 나오는데, 여기서 권세자는 뭐냐면, 아까 말씀드렸듯 권세, 그 그러니까 골로세서에도 권세제가 나옵니다. 이것이 뭐냐면 세력 천사라고 볼 수가 있고요. 자, 그다음에 나오는 게 능력 권세자가 나옵니다. 그래서 능력 천사가 되는데 이 전투 담당입니다. 전투 담당. 그래서 능력 여기서 말하자면 능력을 해서 전 저, 전투를 하는 사람이 능력 천사가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자 보면 하품에서 보면 정사 천사장 천사가 나오는데 정사는 뭐냐면 통치자입니다. 그래서 뭐냐면 지상을 감시하는 게 이, 그러니까 통, 정사가 하는, 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보면 모든 통치, 그 다음에 여기 골로새서 통치자가 나오죠. 그 다음에 천사장은 뭐가 나오냐면 이겁니다 천사장은 우리가 보면 미가엘 천사라고 나오죠. 미가엘 천사는 국가를 지키는 천사입니다. 그데 국가를 지키는 천사인데 이스라엘 국가를 지키는 사람이 미가엘입니다. 미가엘. 그 나머지 그 국가마다 그 지키는 천사가 있는데 그 우리나라 천사는 누군지 모르죠.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지키는 국가 천사는 미가엘입니다. 그건 어디서 나오냐? 천사장입니다. 천사장. 이게 천사장입니다. 그래서 미가엘이 모세의 시체에 관하여 마귀와 다투어 변란할 때, 그러니까 모세의 시체와 관해서 맞, 맞, 이겼다는 것은 이루사리를, 저 이스라엘을 지키는 천사가 미가엘이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가브리엘 천사는 전세계 그러니까 메신저를 볼수 있는 거, 그러니까 다 통화할 수 있는 그런 천사가 가브리엘 천사고요. 그 다음에 시료 천사는 라페 그러니까 여와 라파라, 우리 의기죠 라파엘이고요. 그리고 기후를 관리하는 게 우리엘, 우리엘 천사입니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천사는 뭐냐면 개인을 보호하는 천사가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그 여기서 마찬가지 저녁때 그두 천사가 소돔에 이르느니 마침내 롯이 소돔 성문에 앉아있다가 그대를 보고 일어나 영접하고 땅에 엎드려 자른다 라고 됩니다. 그러니까 이거 뭐냐면 롯을 지켜줬던 천사가 그 바로 이거였습니다. 그러니까 그 천사가 바로 우리가 보면 천사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뭐냐면 첫 번째 뭐냐면 여기이 이거 나왔습니다. 여기 육체의 죽음이죠. 히브리서구장에서 보면 뭐가 나오냐면 사람이 한번 죽는 것은 어떻게 돼요? 일단 미리 정해졌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후에 심판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죽고 난 다음에 우리가 이이저 이 신자가 있고요. 우리가 우리의 성도들이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있고 믿지 않는 사람들, 그 다음에 백의자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이 어디로 가느냐. 자 가면 첫 번째 그 모습, 우리 이배의자들 한번 보겠습니다. 불신자고요. 그 사람들 죽자마자 결국은 뭐예요? 수홀로 내려가요. 하데스에 내려가고 그 다음에 사탄, 사탄의 사탄 천사는 무정예로 내려갑니다. 그래갖고 이 사람이 음부로 내려가고요. 그다음에 나오는 게그 다음에 나오는 게그백보자 심판에서 어떻게요? 예수님한테 심판을 받죠. 그래갖고 악인의 부활이 있으면 악인의 부활로 인해서 결국은 뭐예요? 개인나 마지막에 가는 둘째 사망 그래서 여기서 부활해서 마지막에 가는 개인나로 가갖고 둘째 사망을 갑니다. 이개인나는 인간, 천사 모두가 가는 게개인나입니다 그래서 영원한 불못에 떨어져서 어, 죽지 않고 타고 있습니다 그럼, 그럼 믿는 자들은 어떻게 가느냐 믿는 자들은 뭐냐면 첫째 하늘인 낙원으로 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이 그 뒤에 있는 그 악당 강도를 보면서 네가 나와야나원에 있으리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그게 뭐냐면 죽고 난 다음에 바로 심판인데 낙원에 간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근데 여기서 보면 누가 보면 16장 23절에 보면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자 뭐냐면 아브라함의 품에서 있는 그, 그 거지 나사로를 갖다 얘기하죠 그럼 뭐냐면,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죽었던 구약에 있는 사람들, 구약에서 그 선하게 죽었던 사람들 전부 다 어디 있어요? 아브라함의 품에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예수님이 죽고 난 다음에, 그 3일 동안에 어디 가셨냐면, 음부로 가셨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외경에서 그런 얘기가 나오는데, 그래갖고 어떻게 해요? 이 사람들을 전부 다 끌고, 그러니까 예수님을 보지, 알지 못했던 사람들, 그 사람들을 끌고 어디로 가요? 이 셋째 아들 낙원을 넘어가고 있습니다. 자, 고린도우에서 보면 셋째 하늘이라고 나오는데, 셋째 하늘은 고린도에서 12장 2절에 보면, 바울이 셋째 하늘에 갔다 왔다고 얘기하는 를게 있죠. 자, 그런 것이 바로 이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천년왕국이 들어가기 전에 뭐냐면, 여기서 암흑했던 전쟁이 있습니다. 암흑했던 전쟁이 나오는데, 여기서 뭐냐면, 여기서는 사람으로 사람으로 가면, 결국은, 뭐요, 야권과 음부로 가죠. 그 다음에, 그 다음에 사람도 아니고, 짐승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닌 것들. 왜냐면 그 사탄 어데면 나중에 여기 무정해로 가거든요. 근데 사람 다니고 반인반수 사람 다니고 사탄 다니 아니 애매한 것들 내피는 것 같은 거 그건 뭐예요? 우리가 더러운 귀신이라고 얘기합니다. 더러운 귀신이 어디서 나옵니까? 더러운 귀신이 그 걸어서 광인들 같은 걸 걸어서 얘기하고 있죠. 그래서 더러운 귀신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당시에 그죠. 그러면서 어떻게 됩니까? 그 사람들이 그 돼지 2천리에빠져가고 죽어버리죠. 그게 바로 이 걸어서 거인이 나왔던 내용들이 바로 그런 내용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여기서 나왔던 1 0장 2절에 보면 고린도 저 고린도 후서 1 0장 2절에서 셋째 하늘에 갔다 왔다고 얘기를 하죠. 자, 그러면 여기서 보면 그, 그 다음에 여기 천년왕국에, 이, 천년왕국으로 넘어가게 돼 있죠. 천년왕국에서 개, 하면서 이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전부 다요? 이 사람들은 전부 다 이때, 여기 그, 아마 어떤 전쟁 후에 전부 다 어떻게 해요? 개인 나라 로다 넘어가게 돼 있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천년 왕국이 가서 천년국동에 나오죠. 천년왕국이 어떤 곳에 우리가 그 천년왕국에서 나올 땐 어떤 사람이 들어가느냐. 우리 예수를 증언하고 예수를 믿고 목배임을 당하고 순교하고 그다음에 그 우상에 경비하지 않은 사람들 그다음에 이마와 손에 표를 받지 않는 그런 사람 전부 다 어떻게요? 이 안에 들어가서 왕노릇하고 산다는 얘기죠. 근데 중요한 게 뭐가 있냐면 여기서 국가마구전쟁이 오면 뭐가 나오냐면 여기서. 표를 받았던 사람들 여기 다 하면 그 다음에 그다음에 백유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 어떻게 해요? 이때 고가 막 전쟁 때 어디로 가요 전부 다 백보자 신찬 악인의 부활 쪽으로 가서 어떻게 뽑니까 그래 갖고 죽체 사망 죽거죠 악인의 부활로 넘어가죠 그러고 난 다음에 어떻게 되어있습니까 천 년으로 지나고 난 다음에 새하늘과 새 땅으로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생명의 부활도 마찬가지 백보자, 신차, 백보자 심판을 인해서 의인의 부활이 되는 사람들을 전부 다 거룩과 성 예루살렘으로 가게 되어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 휴거는 언제 있느냐 이 천년왕국 들어가기 전에 예수님이 재림 했을 때 재림 했을 때 재림 전 휴거 이 7년 환란이 있을 때전 7년 동안에 있을 때 7년 후 이렇게 나와서 휴거가 있을 것이라 천년왕국 가기 전에 어 그, 그 7년 동안에 그 휴거가 있어서 대림 받고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이사의 14장 11절 보면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내 영어가 스월에 떨어졌으며 내 비파 소리까지로 다그렇되돼있죠 여기 비파 소리가 있으면 무슨 천사가 되죠? 찬양천사가 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찬양천사가 그룹천사가 아니라 찬양천사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학자들이 많이 나, 나타나고 있다고 라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참, 이게 그룹천사인지 찬양천사인지 그거는 학자마다 의견이 분분하니까 그건 여러분들이 알아서 선택하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12절에 보면, 너의 아침 아들 계명성이여 라고 되기있습니 이게 루, 루시퍼라고 해석이 되죠. 그러면서 열국을 엎은 자여 어찌 땅에 지켰는 거. 뭐요? 왜 땅에 떨어져 바닥에 곤두박을 쳤느냐고 이러고 있습니다. 그죠? 모든 민족들이 너한테 저잘하고다 저, 했는데, 왜 너는 어떻게 땅에 곤두박을 쳤느냐? 그러면서 하는 말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내 마음의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가 하늘의 무별 위에 내가 북극 지폐 산 위에 앉으자고 기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예요? 다른 얘기 아니라 이런 얘기입니다. 여기에 바로 우리가 얘기하는 하늘이고요. 두 번째가 여기가 스페이스 두째 하늘입니다. 여기가 위가 셋째 하늘이고 이게 하느님이 계신 곳이거든요. 여기에 뭐냐면 요 통하는 가식 뭐냐면 북쪽입니다. 그래서 북극 지폐 산 위에 이이 국대 여기에 산에 앉겠다. 하나님 자리에 내가 앉겠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 지극히 높은 자와 같이 같아지리라 하는도다. 내가 수월 곧 구로 구동이 로구맨 밑에 떨어짐을 당하려다. 그런데 뭐라고 해요? 내가 하느님 위에 하느님과 똑같이 되겠다. 무지하게 교만한 얘기를 하고 있죠. 그런데 뭐예요? 그런데 너는 수월 땅, 곧그 구동이 맨 끝에 떨어져 챙피를 당할 것이다. 구동이 속까지 떨어져던 챙피를 당할 것이다. 그런 얘기를 하고 계십니다. 자, 그러면 아까 얘기했듯이 이게 뭐냐? 우리가 얘기했던 대기권 자체가 바로 첫째 하늘 여기입니다. 그 다음에 별들이 하늘은 뭐예요? 둘째 하늘이죠. 둘째 하늘. 그 다음에 여기 뭐냐면 인공위성, 태양, 달 이것이 뭐냐면 여러분이 볼때좀 애매하겠지만 성경 속에서 하늘을 묘사할 때 성경 쪽에서 지구를 묘사할 땐 이런 식으로 평평지구설을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평평지구설을 믿으라 합니다. 그런 말씀이 아니라 여러분이 판단해서 는 보시는데 성경에서는 이렇게 나왔다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궁창에서 물이 쏟아졌다고 얘기가 나오죠. 그, 노아의 방주, 노아 때가 방주가, 노아 때 얘기가 그런 얘기입니 그래서, 궁창 위에 물이 있는 건데, 이 물들이 다 쏟아져갖고, 이, 이 위와 아래에서 쏟아져서 물이, 노아의 홍수가 났다라고 얘기하고 있죠. 여기 뭐냐면, 하늘의 창문 틀, 이 하늘의 창틀이라고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여기 땅이 있고요그 다음에, 태양과 별, 지구가 있고, 요 위에는 셋째 하늘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요 하늘로 올라가는 이쪽 그 하늘 문이 북쪽에 있다고 얘기해서, 아까 얘기했듯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여기는 하늘을 일곱 가지로 구분을 하지만 여기를 첨바통타어서 셋째 하늘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셋째 하늘을 갖다 아까 얘기했던 그고린도 우서 12장 2절에 보면 이렇게 나오죠 자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안노니 그는 14년 전에 셋째 하늘에서 끌려간 자라고 돼 있습니다 이 셋째 하늘이 바로 여기를 얘기하는 겁니다 여기를 하느님을 보고 왔다는 얘기죠 자그 다음에 보면 자 지옥은 뭐냐면 지옥은 세 가지로 나오고 있습니다 지옥 하데스는 어떻게 인간인가는 것이 하데스고요 스올이고요 그 다음에 아바돈이란 데 보통 우리가 무적형 얘기하죠. 이거는 천사나 사, 사, 사탄들이 가는 게 바로 여기입니다. 그 다음에 이게 마지막에 보면 개인나로 간다는 얘기죠. 그래서 뭐냐면 인간이나 천사나 사탄아가 사탄이 베고자신체 후에 완전히 불모수로 북 구덩이로 넘어간다. 그게 개한나라고볼 수가 있습니다. 왜 세상과 타협하고 유혹에 빠지는가. 자, 왜 세상과 타협을 하고 왜 유혹에 빠지는지. 그런데 왜빠지는결국 우리가 뭐냐면 충성되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그러면 유혹과 싸우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요이 유혹에서 우리가 버텨내고 유혹에서 우리가 타협하지 않고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유혹에서 버텨내는 사람이 누군가 한번 보겠습니다. 자 행위로는 구원받지 못하니 행위를 자랑하지 말라. 에베소서 가장 좋은 가장 우리가 그 많이 듣는 얘기가 그거죠.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한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는 너희에서 난 것이 아니오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합니다고. 분명히 뭐예요? 자랑하지 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왜요? 행위로는 절대 할 수가 없다. 왜요? 내 마음이 유혹에 빠질 수 있고 그 유혹에 빠질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세상과 타협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우리가 돈을 벌수 있고 어떻게 해요? 돈을 벌수 있고 우리가 어, 그좀 뭐, 그러니까 명예를 얻을 수 있고, 돈과 명, 명예와 관련을 벌수 있기 때문에 세상과 타협할 수 있을 수밖에 없다라고 얘기하는 게 그런 겁니다. 자 그런데 10절에서 보면 우리는 예수 안에 선한 일을 위하여 진심을 받은 자니 하늘이 전에 예비하사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무슨 얘기예요? 우리가 예수 안에 선한 일을 하기 위해서 진심을 받았다. 우리는 뭐에 대한 거예요? 예수님을 위해서 예수님에게 예수님을 에게예수님 보호하기 위해서 우리는 지음을 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뭐예요? 우리는 군대란 얘기예요. 우리는 싸우서 이기는 사람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때 이방인이요 그 다음에 그때는 뭐 이방인들은 그때는 할례도 받지 않고 근데 그냥 아무것도 아니라고 받은 사람이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세상에서 소망이 없었고 그때는 이방인이었을 때 세상에 소망이 없었고 하나님도 없었던 자유더니 이제는 뭐예요?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습니다. 그 예수님의 대속의 피를 통해서 너희가 구원을 받았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뭐예요? 끝까지 충성해라. 그 얘기를 하고 계시는 겁니다. 자, 2장 14절을 보면 이렇게 돼 있습니다. 자, 원수된 것과 그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그건 무슨 얘기예요? 이거예요. 바로 이 내용이 뭐냐면 이그 선한 것과 악한 것들 중간에서 뭐예요? 십자가로서 자기 막힌 담을 뭐예요? 하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신 분에서 육체를 허셨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에 개명의 율법을 폐하였으니 그 다음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함목 하려 하십니다.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과거에는 이것이 뭐예요? 이것이 유대인만, 율법에 있는 선택자, 선민, 이스라엘 자손만 됐는데 그것이 어떻게 해요? 계명과 율법을 폐하셨다는 얘기예요. 그 십계명에서 할래야 마라 이런 것다폐하시고 어떻게 해요? 십자그이둘를한 몸으로 이어졌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뭐예요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감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이것은 어떤 거 할래가 문제가 아니라 율법이 문제가 아니라 성령 안에서 나갈 수 있게 만들었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안에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거시자 처수가 되기 하여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는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뭐예요? 하나님 십자가 안에서 성령 안에서 모두 한 사람이 하나가 되어버린다라고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자 에베소서 3장에서 보면 이러므로 갇힌 자된 나 바울의 마라거니와 너희를 위하여 그 은혜를 위, 기록하고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예요? 내가 이 감옥까지 가서 이렇게 기록, 기록하는 것은 내가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달은 것을 어, 얘기해 준것같다 얘기죠. 너희를 알수 있으리야. 그 다음에 이제 그의 거룩한 사도들과 선지자들에게 성령으로 나타내신 것 같이 다른, 세대, 다른 세대에서는 사람의 아들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였으니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고 그죠? 약속의 참여자가 대미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예요? 자, 비밀이 사도들과 선지자에게 알려진 것은, 알려진 것은 하나님의 지혜에서 교회에게 나타내기 위한 거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죠? 그 다음에 이 3절에서 얘기하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 여러분의 은을 나타내기 위해서 하나님의 저를 택하셨고, 그런 말이면 내가 감옥에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감옥에 있로 누굴 원망하지 않는 것은, 그죠? 원망하지 않는 것은, 엄마 은 과거에는 이런 사실을 전혀 몰랐어. 내가 깨닫게 된 것은 예수 안에 있으면 이방인들도 어떻게 해요? 예수 안에 있으면 이방인들도 어때요 상속자가 된다는 걸 알아 깨달았다는 얘기예요.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주신 것은 다른 거 아니라는 얘기죠. 주신 것은 예수 예수님을 전하라고 하기 위해서 이게 한 것이다. 이게 없습니다. 하나님 속에 감춰진 어떤 비밀을 드러나게 하셨고. 그래서 영원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정하신 대로 뜻대로 하신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게 무슨 얘기예요? 더욱 놀라운 것은 이방인들에게 예수 안에 있으면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태초부터 계획해 놓으셨다는 얘기예요. 이게 태초에서 계획해 놓으셨다는 얘기예요. 그게 중요하다는 얘기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이죠. 자, 교만은 불순종으로 이어진다. 오늘 말씀이죠. 자, 이 내용은 뭐예요? 그는 허물과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다고 얘기했습니다. 여러분은, 그니까, 뭐예요 부순종으로 인하여 영적으로 죽은 사람이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그러니까 근데 세상 사람들과 뭐예요 세상과 똑같이 살며 땅 위에 권세 잡은 악한 사람들에게 순종했다. 무슨, 너희 때 너희는 세상 풍절 따르고 공정권세 잡은 자에게 따랐다고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세상과 타협하고 만몬신과 타협하고 그랬다. 곧 지금 부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이게 뭐예요? 저들과 같이 죄에 대한 본성들을 행하고 육체에 따라 살고 이렇게 죄를 저질렀다고 일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이, 전하는 것을 전하는, 원,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고 일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하느님을 원하는 데서 살지 않고 루시퍼처럼 하느님 자리를 가려고 했기 때문에 결국은 어떻게 해요? 우리가 욕심에 들어가고 그 다음에 우린 죽은 자녀였지만 장원이었다고이루어합니다 그렇지만 누가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살리셨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말씀은 이번 말로 정리를 하겠습니다. 자, 자언 16장 18절의 말씀이 뭐냐면 교만한 폐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지면앞자여라고 있습니다. 루시퍼가 그 뭐요? 아름다웠기 때문에 내가 아름다움을 가졌기 때문에, 내가 능력이 있고 많은 걸 가졌기 때문에 어떻게 됐습니까? 하느님한테 불쌍하고 하느님과 똑같은 자리에 앉아가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우리가 하와가 하와가 어떻게 됐습니까? 하느님 자리에 가기 싶어서 하느님과의 첫사랑을 잊어먹으면서 어떻게 됐습니까? 선악과를 따먹은 거죠. 선악과를 따먹고 난 다음에 하느님 자리에 가려고 그러다가 결국은 어떻게 해요?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게 됐습니다. 우리가 많은 것을 가졌다고 생각하고 있지만 우리는 어떻게 해요? 많은 걸 가졌다는 것도 우리가 겸손하고 우리가 하느님의 감사로 이어져야 되는데 그것이 내가 많이 가렸기 때문에 내가 잘났기 때문에 교만해졌기 때문에 결국은 어떻게 돼요? 우리는 하느님과 불순영하고 하느님과 반대되는 길을 갈 수밖에 없다는 얘기죠. 결과는 뭡니까? 교만은, 교만은 폐망의 지름길이라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닫게 될 수가 있었습니다.